하디드나 그 패트릭 슈마허가이 어, DDP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DDP는 자기들이 설계를 했지만 어,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그 인터뷰를 한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DDP 포럼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그 DDP의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 시작을 한그 토론입니다.